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편하게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지쌤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게 거의 한한 한 3년? 4년 된것 같은데 왜 이런 영상을 안 올렸었냐면 제가 이지쌤 채널에서 <웃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런 영상을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감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프리랜서들이라면 항상 이런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 갑자기 일이 굉장히 없을 때 굉장히 방황을 하거든요 무슨 방황을 하냐면 아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의 수십 번 겪어봤었던 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거, 그런 경험들을 극복을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2022년 2월에서 3월이 저한테 지금 일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들어오는 시기예요 지금 어, 원래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유독 없네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제가 코로나의 양성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완전 풀로 쉬었어요 다행히도 강의가 없어서 근데 지금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목이 좀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격리해제가 되는데 이제 막 일을 하려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거든요 사무실은 못 나가는데 앉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런 느낌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언젠가 큰 힘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을 때는 진짜 고민 많이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진짜 나 뭐하고 있는 거지 그 정신적으로 멘탈이 우수수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 선수들이라도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명상을 한다든지, 뭔가 내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복기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 선수들의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을 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쭉 적어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 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써서 항상 뭘 해야 될지 그런 걸좀 적어둡니다 지금 제가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항상 적어놔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적어두는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콘텐츠 작업을 할때 어떤 거를 어떤 콘텐츠를 올리지? 라고 했었던 그 옛날 메모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쭉적어놉니다 적어놨다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복사해서 내가 해야 할일 여기에다가 그대로 또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썼던 것들이나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쭉 하나하나 다 적어둡니다. 군호야 왜 왔어? <웃음> 애기가 지금 옆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항상 V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될게 무엇일지 해두는 편입니다 어, 저는 어찌됐건 계속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 나이크 그 지식을 앞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그 이전에 제가 적어놨었던 그런 아이디어나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이제서야 이제 막 끄집어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못했었던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슬럼프 있을 때그 전에 했었던 일들이 뭐가 있는지 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지금 해야 할 일로 적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좀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그런 거 있죠 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일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 일정을 지켜야만 했다는 건 뭐냐면 이틀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 그럼 나만의 약속 같은 거 있죠 그런 약속을 응! 운노야 일로 와봐 아빠! 응, 음, 아빠 그런 모든 일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잘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 을 하는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을 하냐면 하나, 둘, 셋 이데하이이이케하고거나 히히 히시 제가 어쩌다가 아빠가 됐는지 신기합니다. 제첫 번째 영상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어 <웃음> 되게 풋풋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나,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뭐 오늘은 무조건 꼭 영상을 찍어야 돼 또는 나는 오늘 무조건 무엇인가 일을 하겠어 뭐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예전에 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막 계획을 세워서 나는 무조건 이틀에 한 번씩 콘텐츠를 만들 거야 영상을 찍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또, 열심히 부스터, 몸에 꼭 주사 같은 걸딱 맞아서, 이제 부스터 샷을 딱 맞고, 이제 앞으로 막 뛰어가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오버페이스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몇번 많이 느껴봤어요 달리 뛰는 사람도 갑자기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막 하면 뒷사람들한테 이제 따라잡혀서 결국에는 꼴찌가 되는 것처럼 나의 페이스에 맞는 그런 속도와 체력과 그리고 정신력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갑자기 앞으로 싹 나서버리면 내 의지보다 더 앞서 나가버린다면 금방 페이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페이스가 한번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그만두게 돼버리거나 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슬럼프일수록 오히려 더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조금 내려놓는 거. 즉 나와의 약속을 약간은 좀 깨버리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굳이 막 거창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 스스로에게 좀 용서를 하고 그리고 좀 유하게 인정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게 된것 같은데 어,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것 같아요 영상 한 달에 막 10개, 20개 올리고 그런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래 갈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아 괜찮아 못 올릴 수도 있지 뭐 그래 내 정신이 더 중요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 굳이 내가 거기에 몸매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단한 번에 올릴 때는 정말 빡 집중해 가지고 올린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슬럼프가 와도 생각보다 크게 많이 안 눈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슬럼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계기가 뭐냐면 사실은 결혼을 했던 게 슬럼프가 와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20대이신 분들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몰랐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일하는 목적과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하고 그냥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럼퍼가 왔을 때다 내가 왜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금방 지치기도 하고 좀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것을 풀 때도 없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슬럼퍼가 왔을 때 뭔가 나를 지탱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말을 꺼내기도 하고 말을 꺼내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응원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확실하게 생기니까 일을 할 맛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어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생기지만 그래도 흔들리진 않아요 길이 보이는 거지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렇기 때문에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더 우직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일을 안 하는지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항상 안한 적은 없어요 항상 하는데 진짜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진짜 아무 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일주일 동안 콘텐츠 안 만들고 이렇게 보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아주 제대로 보냈지만 갑자기 복귀를 하려니까 갑자기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슬럼프를 조금씩 극복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어, 혹시라도 슬럼프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름대로의 규칙을 좀 세워 보시거나 그것을 깨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이렇게 이지쌤 우중충하지만 이런 영상을 맞춰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생각이 있거나 그리고 좀 좋은 의견 같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